신력을풀 충전했다. 식단을 변경 중이다. 야채소는 기본으로 먹는 거고 두부 대신 닭가슴살 식단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두부를 한순간에 끊지는 않을 거다. 멍멍이 사료도 급체 급여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서서히 변경한다.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동물이 새로운 사료에 서서히 적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사료 교체 방식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사료에 대한 소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훌륭한 개 같은 지식이다. 어쩔 수 없다.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 뇌는 즐겁지만 몸은 서서히 데미지가 축적된다. 와 근데 두부 먹다 닭가슴살 먹으니까 진짜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입 터질 뻔했다. 조리 전에는 많아 보였는데 왜 이리 양이 없지? 양 조절에 실패한 것 같다. 편집하면서 보니까 하나씩 주워 먹어서 그런 것 같다 파마산 치즈도 탄수화물 당류 거의 없다 짠맛이 강해서 간을 따로 안해도 된다 아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 두부의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 자 이제 앞자리 팔까지 한번 가보자 수밥은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잘 안된다 조금씩 하다보면 언젠간 될거니까 치킨 맛있게 먹고 싶다 치킨은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1번 직접 사다 먹기 2번 직접 튀겨먹기 3번 또 접는다고 깝치지 말고 건강하게 구워먹기 뭐든 좋으니까 한 번만 성공해봐 신업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립 방법 좀 공부해야겠다 이거이거 이거 또 불건전 컨텐츠 띠띠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인가? 너무 신병력이 충만해서 그런가? 맨날 두부만 먹다가 후두부 손상될 뻔했다 이렇게 힘다 빼놓고 하는 데 되겠니? 집중하는 모습 나 카리스마 있어 20kg이 빠지면 빠진 몸무게를 체험하기로 했었다 솔직히 10kg 쌀 정도는 한솜로 들고 올라가겠는데 20kg 쌀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쌀클래스를내 몸에 달고 살아온 내 신체 능력 부모님께 감사하다. 처음 121kg 몸으로 푸쉬업한 개도 힘들었다. 이것도 못 들면 벤치는 80도 못 보일 것 같다. 나자 관절 나가면 시즌4 하는거다 될거야 내가 몇달전만해도 달고있던 무게잖아 이것쯤이야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해보고싶었는데 코띠띠 여파로 보건소에 출입하기 힘들었었다 체중이 낮게 나오는 편이다 근육량은 잘 기억해두자 모든것이 표준 이상이다 표준적인 인간은 아니라는게 증명되는 순간이다 비만 진단은 봐서 뭐해. 마저 비만이야. 비싼 기계가 좋긴 하다. 사이즈도 나온다. 신기하네. 균형도 좋네. 골고루 살쪘나보다. 개트루 촬영 방해자. 비만은 별표시. 디테일하게 매기네. t to m e